이번 영상에서는 고무나무 군락을 심어보고 얼마의 수익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무나무 군락은 묶음씨앗처럼 나무를 묶음으로 만들어 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고무나무를 포함한 다섯 종류의 나무만 제작할 수 있고 군락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벌채 숙련도를 넘어야 해요. 나무를 군락으로 만드는 방법은 농부의 작업대를 통하여 만들 수 있으며 묘목 5개와 꿈틀꿈틀 지렁이 혹은 단단한 원목을 추가적으로 소비해요. 고무나무를 제외한 품종들은 부가재료로 단단한 원목이 필요하고 고무나무만이 지렁이로 군락을 만들 수 있으며 단단한 원목은 개당 이골드가 넘는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고무나무 군락을 제외한 다른 군락들은 만들지 않는 것을 추천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험적으로 고무나무 군락을 100개 심어 볼 예정이며, 소비한 유목이 500개이므로 15만의 생활점수를 소비했어요. 군락의 크기가 상당히 거대해서 호박머리허수아비를 기준으로 하면 4개밖에 심을 수 없었으며, 아이템 설명에 명시되어 있는 성장시간은 5시간 43분이었지만 적은 기후인 10대에 심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실험을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것은 굴락이 벼락에 맞게 된다면 여러개의 벼락맞은 나무를 습득할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벼락에 맞아야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며 기다려 보기로 해요. 고무나무 굴락의 성장이 완료되어 벌채를 해보도록 할게요. 벌채를 할 때는 새벽이슬 상의와 생활시간 감소 주문서를 사용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종족이 하리아란일 경우에는 종족 기술인 조급한 마음을 사용하여 5분 동안 불꽃 도끼질을 할수 있어요. 정말 탐나는 종족 스킬이 아닌가요? 다들 어서 동대륙으로 오세요. 고무나무 군락을 벌채할 때는 35의 노동력을 소비하며 고정적으로 통나무와 찌릿찌릿 잎사귀를 획득할 수 있고 낮은 확률로 천연고무도 나와요. 고무나무 군락을 하나 제작할 때 소비되는 생활점수와 노동력을 골드가치로 환산하여 비용을 계산하면 3골드 35은이며 100개의 군락을 제작했으니 총비용은 335골드로 생각해 볼게요. 벌채를 통하여 습득한 아이템은 통나무 6537개, 그리고 찌릿찌릿 잎사귀 261개, 천연고무 1개였으며 경매장으로 해당 아이템을 전부 팔았다고 가정했을 경우 벌어들일수 있는 총 수입은 438골드 52는 50동이에요. 군락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을 제외한다면 순수입은 103골드 52는 50동이며 비숙련 기준으로 노동력당 수입을 계산해보면 이는 95동으로 이것도 쓰레기네요. 하지만 신규 서버에서는 목재의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군락의 벼락이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알아보지 못했으며 혹시나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